나는 우리 SH공사 직원들을 사랑한다 이건 내 아파도 예 자, 나는 직원의 이름 20명 외울 수 있다 없다 저 강호동 맞습니다 유튜버 유덕상정희망이라 합니다 그 거짓말 탐지오 잠깐만요 어, 어 위험해요 아 이건 진실이지 이건 쫄쫄 이고춤 한번 출까아 좋습니다 이거 아, 로 갑니다 <웃음> 제가 쫄쫄 잃을게요 웃는 거예요 네 이거 고장 났어요. 고장 났어요. 고장 났어. 고장 났어.